여러분 오늘 가볼 집은 어, 송탄 부대찌개 맛집 김내 집입니다 메뉴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음식이 나오는데 단촐하게 어, 김치와 그 부대찌개 이렇게만 어, 나오네요 어, 그리고 이게 끓어서 넘칠 때까지 어, 뚜껑 열거나 불을 끄지 않는 게더 맛있게 즐기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그러면 어, 이모님이 좀 정리를 해주세요. 이렇게. 여기다 어. 마늘을 올리시요 아, 편하게 하세요, 편하게 하세요. <웃음> 마늘을 올리시고, 음, 마늘을 좀 느낌어주시는군요. 음. 조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, 여러분들. 네. 어. 아, 저희 해장으로 나머지 좀 짬뽕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부대찌개로 나머지 먹거든요 아 내가 저저는 존나 국물은 칼칼하고 음. 네, 맞아요. 음. 음. 이게 지금 밥에다가 말듯 비비듯 음. 비빈 것도 아니고 많은 뭐 것도 아닌 딱 중간 느낌을 으 가지고 비볐다기 보기엔 조금 걸쭉하게 해가지고 어. 국물 그렇게 넣어가지고 비벼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음. 국물이나 요게 안에 재료나 이런 도 푸짐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음. 예 음. 아무래도 햄이랑 이런 기본 자체가 짭짤한 게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김치도 그렇고 그냥 드시기 조금 짜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 밥이랑 해가지고 같이 드시면 딱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짠게막와 짜죽겠다 아니 뭐뭐 소태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짭짤한 맛는 느낌. 음. 아댄 어떡해 치 대고 지금 도닭이랑나도 지금 별밤 밥에 닭가슴살에토에 포도 닭가런먹까 어떻게 해? 형이 형 확인해야 돼텐 해야 될 텐데 모 반장이 위치가 너무 길어서 흠심쓴다는거좀알소여기야침되좀더주세요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나 하나, 하나 저는 보통 이제 부대찌개 먹을 때 이렇게 음. 비볐다기보다좀더 물기가 있게, 근데 또 말았다기보단 좀더 국물기가 어, 없게, 음. 이렇게 해서 좀 자주 먹거든요. 음. 아 <웃음> 음. 야, 다준고기오 <웃음> 근데 건더기는 진짜 많이 넣왔어 아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 <름> <름> <름> 어. <름> 어제 먹은 술이 회장이 되면서 땀좀 어. 나오고 있네요. 아. 음, 생각보다 김치는 염도가 좀 되게 적네요 음. 삼삼한 편입니다 김치는 그그 내용이 네. 좀내아 아. 아니까근 느낌이 심하다고 끝났어? 너무. 아, 맞어. 계속. 왜좀 타고. 왜, 왜 이렇게 애기 좀 아빠는 았 아빠는 때나어 요즘에 아, 아,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짜글이나 뭐 이런것처럼 국물이 좀 약간 자작하게 되면서 이렇게 짜름하면서 약간 걸쭉한 느낌의 이 찌개 종류를 굉장히 좋아해요. 그래서 저는 좀 만족스럽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음, 어제 먹은 술, 해장도 좀 되고. 아. 근데 여러분들,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될게 나는 음식을 좀 싱겁게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육수를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끓이시거나 네. 아니면 물을 조, 조금만 가미 해가지고 끓이시거나 이걸 좀 추천을 합니다. 네. 살짝 좀 짜름한 게 조금 있어요. 근데 어, 많이 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싱, 좀 싱겁게 음식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어, 그런 방법을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음. 아,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양 사모님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